윤곽 뼈 수술은 페이스라인 안녕하세요 페이스라인에서 양악과 윤곽 3종, 사각턱, 윤곽선, 그리고 턱끝, 그리고 아큐리프팅 이렇게 1년차 되었습니다 원래도 얼굴에 비리칭이 있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었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살이 더 빠지면서 얼굴에 비리칭이 조금 더 심해졌다고 생각했었고요. 개선하고자 양악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. 사실은 한번봐고 재수술이니까 더 신중해지고 싶었고 제 지인 중 성형업종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뼈가 관련해서는 이진수 원장님을 꼭 찾아뵈라고 얘기해주셨고요 그 분야에서는 실력있는 분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페이스라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양학 수술이라는 게 당연히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것그 다음에 마음을 크게 먹으시는 게 그게 중요하겠지만 그 업계에서 경력 있는 분에게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제 얼굴은 도화지가 아니잖아요. 자한 번만에 꼭 끝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족을 할수 있는 병원 저는 그게 페이스라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.